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봐야 하는 것 필름 레드 샹크스는 그리고 뱀베크만, 뱀베크만 그리고 오타 그리고 우리가 그나마 조금 더요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몇 위로 들어가느냐가 문제인데 초패도 여러 가지 빠져야 돼요. 하빈님 안녕하세요. 그래, 제이 반가워요. 일단은 길드 체조로는 이제 내려갈 것 같고요 원카가 유성화산 말고 스킬 쓸때그경고홍련이가그쓸때 골드로저가 카무사리랑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카무사리 속도가 빨라갖고 아카이노가 먼저 맞아요 그게 좀 어려워요 1대1 다이다이의 속도로 봐서는 사실은 파괴력으로 봐서는 원카가 더 좋은데 속도로 봐서는 로저가 더 낫다는 거죠 샹크스는 그래서 이 2위가 맞냐는거지 샹크스의 장점이 뭐야 샹크스 나중에 명암팀어로도아주 장점을 못 느끼겠어 사, 여러분들 사실은 이 순위는 사실 조금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근데 티어는 어느정도는 객관적이에요 이거 보면은 원카, 샹크스, 로조 오왕 루피는 다 공격수 아니면 득점 잡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S티어에 있는거고 여기서 하나는 일단 갖고 있어야 된다는거야 개인적으로 용카가 제파보다 좋은 것 같아요. 건우 오 그리고 여기서 A 플러스 티어에 그 친구들 있는 거예요. 제파, 페로스페로, 야마토, 오뎅카, 용카, 샹크스 로저 아래로 내려주세요. 한우살이 한방에 죽고내 저거 인정이라는 거야. 저는 로저가 2위로 봅니다. 골드 로저, 필름레드 창크스. 아직 나는 필름레드 샹크스의 진가를 못봤어요 사실 여기서 두개면 완벽 이게 안돼서 S티어에서 하나 A... A... A풀이나 A티어에서 하나 갖고 있으면 사실은 딱좋은거죠 필름레드 샹크스 5선부터 진가 발입니다 그래요 나중에 니카루피 그리고 사왕검수 이런거 나오는걸 기대해야죠 저는 연말에 나올 수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어요 순위는 이렇게 돼 있으나 이 순위는 여기 안에서 이 티어 안에서는 충분히 변경이 될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a 티어의 오타영레일리 벤베크맨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넣어보자면 영레일리랑 습격키드 정도 넣어볼 수 있지 않나 근데 영레일리가 조금 더앞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아 습격키드 습격키드랑 영도피지영도피랑 습격키드 아무리 원카로도 아, 지금, 친구 재미없었어. 아무리 원카라도 엄크한테못 비비고. 저, 엠마조로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게 이제 오늘의 순위표거든요. 엠마조로 상디랑 같이 나오려나? 각성 상디 나오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상디의 팬인데. 클로커는 초패로 나올 급은 사실은 아닌데. 근데 굉장히 가치 있는 캐릭터다. 엠마조로 나올 거예요. 보로가 전투력으로만 보면은 루피급이래서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1위는 s T O 1는 원카 이거는 조금 모두 이전이 없어요 다들 일치하는 말이고 이팍이딜 파... 들어가는 거는 이 파괴력 자체가 사실은 달라요 근데 원카랑 골드로저가 경고홍련이랑 사무사리가 붙었을 때는 사무사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00대 100 원카가 붙었을 때 원카가 이런 상황에서 조금 밀릴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조금 참고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파괴력이 원카가 더다 그래서 원카가 더우세한거예요 그래서 골드로저가 2위인거고요 둘 중에 가리자면 그래서 원카인거지 3위는 필름 레드 샹크스 여러분들 그 그로기 상태 무효화가 아주 갸꿀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왕 루피를 4위에 찍어놓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S티어예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 가져야하는 캐릭터 지금 나와있는 걸로 봤을 때는 필름 레드 샹크스를 뽑아야겠죠 원카는 유성화산이 반은 해먹음 신고 맞는 말이에요 사람 난제파가 좋다 자 이제 A플러스 티어의 초패키 제파예요 수비수 중에는 지금 용카와 견주어서 최고라고 볼수 있고 스킬 범위가 굉장히 넓대요 이제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맵의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스킬 범위가 넓다 5성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S티어에 있는 캐릭터는 5성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5성부터 시작이고 사실 필름 레드 샹크스도 5성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 우리 페로스 페로 다붙치죠 근데 어느정도 이것도 이제 슬슬 돌파가 되고 있는 것같기는 해요 그리고 7위의 야마토 8위의 오뎅 버프 됐대요 오뎅 버프 됐대요 지금 오뎅과 필름 레즈 샹크스 조합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9위가 제파덴세와 수비력을 견주는 우리 용카이도자 네. 그리고 우리 A티어에 있는 일반 패키 패키죠 패키. 자 루타, 영 레일리, 벤베크만. 요거를 10, 11, 12에두고요 그리고 요 루타, 영 레일리, 벤베크만은 어느 정도 컨트롤 실력이 나와야 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네. 다이아 풍년이야 이하 그래 다이아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쭉두 개를 더하자면 우리 이제 영도피랑 스어키드도키수 있다. 저는 스크키도 아직도 좋다고 보고 있고요 영도피는 어느정도 돌파각이좀 돼요 돌파각이좀 나와요 그래서 우타 영레일리 벤베크만 영레일리 벤베크만 컨트롤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아직도 저희 이제 공격수나 측점자가 강한 추세다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원카 공격수, 골드로저 공격수, 피에샹 공격수 그리고 오왕루피도 공격수로 알고 있어요 울티는 왜 빠졌죠? 지금 여기에는 울티가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S티어에서는 샤, 필샹 뽑아야 돼요 필샹 뽑고 그리고 여기 A플러스 티어에서 제파, 페로스페루 야마토, 오덴카이도인데 지금 뽑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우리가 A플러스 티어에서 지금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벤베크만 필샹을 가져가는 건데 조금만 존버해서 다음 지금 필상을 레벨 70까지 만드신 분들은 더 이상 다이사, 다이아 쓰지 말고 조금 더 버티세요. 뭔가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울티가 공격수 사냥이어서 번외로. 근데 여기에 울티 물티, 이렇게 넣긴 넣을게요. 요 정도까지 동료해 드릴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 S티어, 요네개 중에서 하나 뽑고, 여기 밑에서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요기 위에서 하나 더 가져오면 개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티어표로 보게되면 SS의 로스서가 되는거죠 원카 로저 필름 레드 샹크스 그리고 오왕 루피 S의 제파센세 페로리 그죠 제파센세 페로리 아마토 우댕 용카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조금 더 순위처럼 이렇게 좀나보자면은 요런 느낌 되는거죠 자 우타가 없으니까 우타 빼고 영 레일리, 벤베그만, 영도피, 와노마르코, 습격키드 그리고 니카루피는 제가 넣고 싶어서 넣었어요.